요즘 tv 조선의 바람의 남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꽤나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 김성주와 국민가수 박창근이 주축이 되어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네 오늘은 음악계 황태자 임태경씨가 출연을 했군요. 언제나처럼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감성 도단하게 하는 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 떠나간 내 하루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 그 알아보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웃음>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나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누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다 그대 입술에 빛내 이름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서 서로를 만나 어깨 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너의 기적이었다면